i 안 배신자가 있있 이게 내 결론이다. 아, 회장. 나... 아, 잘 I'm 시지 t sure what I'm doing. 네 m not sure 요 h a t I'm doing. I'm 요 너돈 있어? 요고요 여기 있어요 여기 너돈 사주... 있냐고 여기 사줘요 이거 여기 사주세요 아빠가 사줘야돼? 네 아빠가 이거 사준거뭐 할건데? 다 응. 다가 뭐야? 전부 다이요 어? 다이요 다이요 다이요 다이요 다이요 다이뭘 할건데? 전부 다 드릴게요 시키는 거 다할게요 뽀뽀해봐 네 웃요도 게임 잘해? 네. 두고 있어 봐. 네. 누구 있어 두고 있어둘 두고 네어 야! 여람! 응? 너 로블록스 아이템 좋아? 네. 좋아? 네. 얼만큼 좋아? 하나만큼 땅만큼. 너보다 쎈 애들 많아? 응? 여람이보다 쎈 애들 많아? 몰라. 여람 부자야? 로블록스에서? 다시 해줘. 너 안돼. 이 안돼? 너 아빠한테 반말하지 말라그랬지 아. 저... 열받기면 현질 안해줘 네 싸움하게 어... 하지마 알겠습니다 봐봐 이건... 아까 뭐 샀는데? 이거예 거, 이거 이거, 이거. 샀어? 응 나왔네 나왔지 너 이게 학교 가는 거 며칠 안 남았으니까 응? 게임 조금만 해 어? 넵. 말만 하고 맴매 그냥 안돼요 아빠 짜증나게 하지마 네 뽀뽀 조심해